누군가에게 이걸 들었을 때, 음. 이거 말했을 때, 네. 이거, 누군가 말하고 이거 내가 너가 들었을 때,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또는 나는 음. 안다고 이, 하, 이 그들을 음. 뭐 안다고 음. 그래서 그들은 어, 이 편견을 넘 그러니까 반박한대요. 네. 네. 파괴한대요.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 선택적으로 그 기억을 환기시키는데 그 경험을 이거는 지지한대요. 그 사실을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리고 어 실제로 우리는 진짜 모른대요. 우리는 어 간단히 대 간단히 대담하게 만든대요. 그 최근에 그 나타내는 사실들을 통해서. 이거는 믿기는데, 우리가 했다고 그걸 믿는 게 한대요. 예를 들어서, 그, 새로운 고용이, 어 일을 잘했는데, 이것은 보통 우리에게 말한대요. 우리의 그, 동료에게, 어 우리는 알았다고, 그 사람이, 어 잘할 것이라고. 왜, 언제냐면, 사실 아니면 언제냐면, 언제냐면, 우리가, 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단지 바란대요 마찬가지로 그 세, 똑같은 철, 사람이 시작하는데 그 펄, 수행하는데 우리는 똑같대요. 똑같이 한대요. 그 어떤 중대한 발 중요한 반서 없이 우리의 그 논평 이전에. 네, 그리고 말한대요. 나는 그들이, 그, 나갈 것이라고 알았다고. 이 편견은 허락하되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더, 그, 우리의 아는 것보다, 그러니까 우리 진짜보다 더 예측적이로. 네, 합니다